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유저 중에서 어떤 분이 다음 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유튜브로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설정을 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내용 이런 겁니다. 공차 기입시 그러니까 탈러런스 공차 기입시 소수점 자리가 0.01, 그러니까 100분의 1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001이나 그 이상의 소수점 자리를 공차로 나타내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치수 기입할 때는 뭐 소수점 이하가 필요 없다든지 또는 소수점 이하한 자리나 두 자리면 충분하죠. 그렇지만 공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IT 공차 있죠? IT 공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등급부터 쭉 있는데 보통 이제 기계 설계하실 때 IT 모든 급을 쓰시죠. 모든 것만 하더라도 단위가 어떻습니까? 마이크로미터 다시 말하면 100분의,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죠. 0.011 또는 0.015 뭐 이런식으로 공차를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0.015은 조금 무리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자 모드로 한번 보죠. 일반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파일, l e New, 작업을 하죠. 저는 IS로 하겠습니다. 도메를 하나 치죠. 자, 하고요. 치수를 하나 기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치수의 정밀도가 얼마로 잡혀있죠? 소점 이하 두 자리까지 잡혀있습니다. 자, 프 r o 티 e r t y 밑에 보면 0.01로 잡혀있죠? 프로시전이. 그렇죠? 자, 그리고 탈러런스. 한번 기입해보죠. 여러가지 미리 제공되는 유형이 있는데, 자 TOL 넘버2로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0.015 그리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0.013 이렇게 해 보죠 그럼 얘는 이제 소점의 셋째 자리입니다 자 오케이 눌렀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되죠 그렇다고 해서 프로퍼티에서 소점 정밀도를 바꾸는 게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기본 유형 중에서 여기 뭐죠 요건가요 음... 요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점 이하 세 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오케이 눌러볼까요? 아, 이거 아닌가요? <웃음> 죄송합니다. 자, 어, 어떤 거였죠? 제가 헷갈리는데, 음... 자, 하여튼 이 중에 하나는 소점 이하 세 자리까지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였나요 요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자 RIS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공차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가지 유형이 있죠? 어... 자 먼저요 요런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그렇죠? 음... 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그렇죠? 요거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dimension t o l e r p r e r t y 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치수 포맷, dimension v a 에 대한 포맷, 여러 가지 이런 포맷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 값들을 일일이 다 바꾸셔야 돼요. 스탠다드에서. 여러분, 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그렇죠? 그 치수 포맷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리고 스탠다드 파라미터 무엇인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음, 저기 있죠? 미리 정의되 있는 거.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 유형. 그렇죠? 자, 쭉 있죠? 미리 이렇게 쭉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각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길이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볼까요? 디멘션 탈 o 런스 포맷. 찾아보시면, 이런 게쭉 있어요. 저도 요거 보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 저거 뭐였죠? 소점에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 이게 어, 트레일링 요거거든요? 2 말고 3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0, 2죠? 트레0이고요 3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찾아본 것 같은데. 못뭐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찾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치수 정밀도하고 공차 정밀도는 같게 나옵니다. 자, 카티아에서요. 제가 기본, 요걸 하겠습니다. 어,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은 바뀌어져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의 변경값이 나오지가 않죠, 죠 0.01. 그렇죠? 0.01이면 0.001 이렇게 바꿔볼까요? Apply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Precision 있죠? 치수의 정밀도 따라서 탈러런스의 정밀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치수는 뭐 소점 두째 자리가 표현하고 공차는 소점 세 자리가 표현하고 뭐 이렇게 명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 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죠 80.540이 아니라 5 4까지한 표시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0은 어떻습니까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탈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0.20 했을 때, 요 공이 표시될까요? 안 될까요? 요 공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플라이보겠습니다 표시 안 되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표시하냐. 잘해서 맞추고 싶은데. 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설명드리죠? 자, 먼저요. 요거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수정밀도하고 공차정밀도는 같게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 스탠다드 해보시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요, 탈러런스 포맷이 있고 배려 포맷이 있는데 이 배려 포맷이 뭐냐면 각 치수에 사용할 수 있는 치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수 유형을 정의하는 거예요. 왜요것밖에 없죠? 아까 전에 는 훨씬 더 많았죠? 치수 찍어보면 이렇게 해보면요. 치수 유형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탠다드에서는 요, 미크론부터 피트 인치까지이 부분만 여러분이 이제 뭐할수 있냐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레이드랑 각도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뭐 딤으로 시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딤, 요요부터 피트부터 요넘까지는 카티아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디폴트로 들어있는 겁니다 디폴트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공차도 마찬가지예요 공차도 이런 것들은 디폴트 세트입니다 미리 카티아가 어 그냥 닦 그냥 하드코딩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여기 기본적으로 하나 이렇게 백개 백개 안 뜨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일단 배려폼에선치수 포맷이고, 탤런스 포맷에선 공차 포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되죠? 치수폼에선 우리 회사에 맞는 치수폼에스을만들었쓰면 되겠죠. 공차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도면 그릴 때 사용하는 공차 포맷을 만들었으면 되겠죠 뭐 포맷을 여러 개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공차 포맷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를 기입할 때만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치수를 기입할 때 특정 그렇죠? 나는 미리미터가 뭐 미리미터라 할까? 뭐 ABC 뭐 a B, C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A를 뭐 기본 포맷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이 단위 길이 단위, 단위가 여러 가지 있었죠? 길이 단위, 각도 단위, 뭐, 지름반지름 여러 단위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여기 네임 있죠? 메인 배류, 듀얼 배류에서 써도 됩니다. 어 이중 치수 쓸 때는 듀얼 배류까지 써겠지만, 이 네임에다가, 여기서 만들어 온 거를 A, 뭐, 여기다 A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스타일을 여기서 치수를 내릴 때, 요 길이 치수를 내릴 때, 그 A 스타일대로 길이가, 음, 치수가 기입이 되는 거예요. 공차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탈러런스의 메인 배류, 요 포맷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수동으로. 몇프로시전한 치수 정밀도라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본 공차 값을 정의하는 거고요. 로우, 로우, 뉴메리칼 배류, 뭐, 어퍼, 뉴메리칼 배류, 요거는 공차 기본 값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봐야지 여러분이 조금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실습하기 전에 자, 요, 밀리 밑에 보시면, 치수 같은 게, 치수에서 치수 값 뒤에 0 표시 여부. 다시 말하면 뭐였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소점이야, 세 자리까지 표현했는데, 이 길이가 지금 80.54입니다. 그럼 세 자리까지면 80.540 이렇게 표현되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어 0.001 해보겠습니다. 어플라 해보죠. 0이 표시되나요? 표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어, 기본적인 포맷 하나를 만들고 여기 nd find z e 라고 돼있죠. display trailing z e o 소점 이하, 어, 저, 저, 끝에 있는 영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시하지 않겠다. 기본은 1입니다. 2는 표시하겠다. 그럼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2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차 포맷에 가시면, 여기, t o l 트레일링이라고 있습니다. 요요 요, 요 값이 뭐냐면 그 공차표현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인데 공차 뒤에 그 분영 0을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0, 1, 2세 가지 값을 쓸수있는데 0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0을 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릿수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자 그리고 1은 뭘까요? 표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가 뭐로 되어 있냐면, 기본은 2로 잡혀 있습니다. 이가 뭐냐면, 치수의 정밀도 따라가는 겁니다. 치수가 소점이 한 자리까지 되어 있으면, 한 자리까지만. 세 자리까지 되어 있으면, 세 자리까지. 이게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치수 정밀도하고 공차 정밀도는 같게 간다. 근데 이게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치수나 소점이 한 자리까지 표현되지만은 공차나 이런 식으로 세 자리까지 표현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 값이 1로돼 있는데 2 말고 뭘 쓰면 되겠습니까? 그냥 0을 쓰면 되죠. 다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하겠다. 내가 공차에 기입된 거 그대로 다 표시하겠다. 이런 니 0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하다 보면 잔소리만 들읍니다 그렇죠? <웃음> 자, 스탠다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죠. 관리자 모드에서 하는 겁니다. 어드미스트레이트 모드에서 툴에 스탠다드. 자, ISO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배류 포맷이 있죠? 그리고 탈러런스 포맷이 기본적으로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류 포맷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죠? 아니면 밀리미터를 약간 수정하셔도 되고, 어차피 미크론이나 밀리미터나 지금 거의 뭐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값이 거의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만 바뀌죠? 이 글로벌 백터값만 바뀌고 있죠 그렇죠? 자 밀리미터가 어, 기본 백터 어, 값이 얼마로 잡혀있습니다 1로 잡혀다는 얘기죠 이걸 기본 단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add a new 하면 요 이름 들어오죠. 한번 찍어보죠. 그럴 벡터 일로 잡혀있죠. 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저는 뭐로 할까요? 이름을 SJS_배리어포맷이라고 하죠. 의미 있는 이름을 주는 게 좋겠죠. 의미 있는 이름을. 자, 그런 다음에, 자, 아까 전에 find 0 있죠. 이걸 찾을 거냐 말 거냐 있죠. 지수에서 이런 표시하지 않겠다. 인원 표시하겠다 그랬으니까, 전두 가지 유형을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1 하고, 제로파인드를 1로 주고요. 여기서 새로 하나 더 만들죠. 얘는 제로파인드를 2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as, 언더바, 1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save as new 할까요? 그다음 여기다가, 저는 sjs라고 yes, 저장을 해놓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자, 앞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요게 관리자 모드에서 만든 스탠다드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드로 실행하면 여기에 있는게 인식이 된다 안된다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만들어 온 파일을 여기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뭐하면 되죠 덮파쓰기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복사에 넣기만 하면 되죠 자 일단 관리자 모드 두개 만들었습니다 비례포맷을 그런 다음에 도면을 한번 쳐보자 파일류 드로잉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SAS로, yes, 뷰 하나 때리죠? 지수 하나 기입하겠습니다. 자, p r o p 에서 소점이야 정밀도 있죠? 얘를 0.001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요거는 표시 안 한다. 이는 표시한다. 어떻습니까? 잘 바뀌죠? 그렇죠? 이런 표시하지 않는다. 이는 표시한다. 그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툴레스탠다드 들어가 보죠. 자 요거는 좋은데 배려폼에요두 요거 가지 그럼 뭐할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느냐? 할 때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만든 배려폼에서 스타일 만약 길이던 길이 치수들 있죠. 랭스, 에이디어스, 다이아, 뭐 챔버 이런 데 끌어다 쓰면 되는 겁니다. 들어오죠 여기 어, 폰트 말고요 어 어딨죠 배류죠 배류에 배류인가요 헷갈립니다 어 여기 배류 디스플레이 포맷 있죠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메인배류 있죠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여기로 잡혀 있는데 요걸 뭐를 쓰면 되죠 아까 전에 sjs 언더바 배류 포맷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0이 항상 표시되겠죠 그럼 프르시저도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0.001을 기본으로 하겠다. 자, 오케이 했습니다. 확인, 지우고 한번기입해 볼까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스탠다드를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요? 라 파일, 세, 페이지 세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스탠다드를 지금 수정을 했는데. 이 도면에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죠 시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크런더 시트로 하겠습니다 시트가 여러개 에따르면올 시트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음, 되돌리기 안된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시되는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2로 잡혀있는 겁니다 자 그런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 설명드리죠? 그럼 치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배려 포맷, 이미 있는 것을 수정해 쓰셔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든 다음에, 각 치수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배려 포에서 끌어다 쓰면 되는 겁니다. 배려 그 디스플레이 포맷 있죠? 메인 배려에다가, 여기, 여기, 여기 이름을 직접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그렇게 하고 정밀도도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되는거죠 그렇죠 그럼 공차도 비슷하겠죠 공차도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공차는 어디서 하는 거죠 탈러너스 포맷 있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애더 디스턴스 하죠 이름 누르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요, 공차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0, 1, 2. 0은 다 표시하는 거고, 이런 0은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렇죠 2는 치수 지수 공차, 치수의 어떤 정밀도 따라가는 거죠. 0, 1, 2. 있으니까 얘도 0, 1, 2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0으로 하죠. 그런 다음에, 어, 요, 톨 트레이닝 있죠? 요금 내고, 톨 트레이닝. 이 값을, 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새로 하나 더 추가하고요. 찍고 얘는 1로 주죠. 톨 트레이닝 1로 하겠습니다. 찍고 a d 얘는 2로 하죠. 톨 트레이닝 2로 대비있습니다자 오케이 하죠. 만약에 이 중에서 저는 어 항상 0다 표시하고 싶어요. 일로 잡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각치수 유형에 들어와서 각치수 유형에 들어와서 여기 탈러런스 있죠? 탈러런스 메인 베리어 포맷 있죠? 여기다 쓰면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이요? 밑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이값 있죠? 이 중에서 하나 를 쓰면 되는 겁니다. TOL XXX 자 TOL XXX 저는 0으로 하겠습니다. 다 표시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 치수를 기입할 때마다 나는 기본 공차를 항상 기입, 자동으로 기입되게 하고 싶다면 그러로어라는지어퍼에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치수에 그렇죠? 공차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뭐 길이가 100이라고 그러죠. 100자리 정확한 100자리를 알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치수, 공차가 안기입되어 있으면 보통 공차가 기입되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 인간이 100점 000000짜리 000 000 그렇죠? 기둥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획, 어, 지수에는 공차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공차를 기입하지 않으면 무슨 공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공차, 보통 공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계 설계, 뭐 산업 기사라는지 기사 시험 보시다 보면 주수에 뭐가 들어오죠? 일반 공차가 꼭 기입하게 돼 있죠. 그렇죠? 주강보험, 뭐, 뭐, 그렇죠? 가공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차를 기입하는 표준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차 말고, 그렇죠? 기하 공차에다가 또 기입해야 될 때도 있죠. IT 오던 거를 해서 이제 기하 공차를 많이 기입해 쓰시죠. 자, 그럴 때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대부분 다 표시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이나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여기 잡았어요. OK 이 했습니다. 그렇죠? 확인 누르죠? 자, 얘 지우고요. 업데이트 한번 해줘야겠죠? 병경이 됐으니까. 업데이트, 예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가 기입됩니까? 요 스타일대로 기입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게 자동으로 붙지? 그렇죠?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가요? 안 좋죠? 그렇죠? 각도는 뭐 정의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죠? 이 여기를 정의하는건 좋은데 지수 안에다 이름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죠 그렇죠? 여기다 이름 쓰는 건안 좋습니다 지우세요 맞죠 그렇죠? 요것도 이제 기본 뭐 기본값 쓰는 건 좋지만 안 좋아, 아니 기본값 쓰는 것도 안 좋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고요 지우고 한번 업데이트 해주죠. 그 다음에 취소 한번매개보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이제, 프 r o 티 e 공차를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었죠. 012. 그렇죠? 자, 0 해놓고요. 0.010 뭐 하고요. 이따가는, 마이너스 0.011. 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브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선 대신에 0을 써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브죠 0이 표시되죠 그렇죠 0 타입은 0이 표시되는 거고 1 타입은 어떻습니까 0이 표시 안되는 겁니다 2 e 타입은 뭐라고요 예의 정밀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의 정밀도는 얘를 만약에 저는 1로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두자리가 됐으니까 얘는 0이 표현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 개념이라고 바로 라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영원 표현하는 거고요. 둘이 정밀도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독자적으로 이런 뭐였죠? 영을 표시하지 않는 거고 2원 그렇죠? 예의 정밀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옆에서 볼까요? 영원 표시하는 거고요. 이런 표시하지 않는 거고 인원 정밀도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 지수 표시하고 싶지 않으면 일로 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일 때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조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음, 영원 표시된다 하면 되는 거고 하다보면 이게 걸골에 따라서 이게 소점 자리가 안 맞는 경우 가 있습니다 걸골에 따라서 안 맞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걸골 유형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공차의 어떤 소점이나 정밀도를 관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참 하나 더 설명을 드리죠.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우리 회사에서도 뭐 그런거죠. 아 글꼴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이거 뭐왜 이상한 글꼴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이 스타일 아 우리 회사에 쓰는 거요두 가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거다 비쌀 때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0 1 2 요거만 쓰면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차의 기본값도 어떻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직접 입력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0, 0 0.05, 뭐, 0.0, 이렇게 있는데, 어, 내가 봐도 0.013,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한번 보죠. 툴의 스탠다드입니다. 들어오죠. 자, 여기 제너럴 있죠. 여기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자, 허용된, 허용된, 그런 얘기죠. 자, 허용된 뉴메니컬 포맷. 저는, 어... 아까 전에 배리어 포맷을 이두 가지만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아무도 안 쓰면 밑에 이렇게다 표시되는 거예요. 그림처럼. 여기다가 뭐 쓰면 되죠? 아까 두개 만드는 거 있죠? 네. 자, 이렇게 써보죠. sjs, u n d e b a r 1. 여기다가는 sjs, underbar, 이고 u n d e b a r 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탈러런스 포맷도 마찬가지죠? 저는 세 개만 쓸게요. k o l XXX 0 1 2 이렇게 세 개만 쓰고 싶습니다. 아, 폰, 배류 있죠? 배류도 마찬가지 e r i 메리카일때 이렇게 보이죠. 자, 새로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아, 이거 추가하는 되나요? 페매? 아, 이거 추가는 안 되네요. 그렇죠? 이 추가는 안 되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추가는 안 되네요, 그렇죠? 뭐 Add 버튼이 있어야죠. 이거는 위아래 순서 바꾸는 것뿐이고, 그렇 순서 바꾸는 거지. 그쵸? 자, 추가는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 Allow Text f o 도 마찬가지죠. 저는 몇 가지만 쓰고 싶어요. 파워마트루타 e 그리고 아까 전에 모노, 네. 8 2, 2 1이었네요 bt 두꼴만 쓰고 싶어요 뭐 이런식으로 막 폰트가 여러개 뜨는거 귀찮습니다 폰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딱 보니까 뭐 몇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아, 3.0 많이 쓰는데 그렇죠 뭐 3.0 이나 쓰겠습니다 3이나 해놓을까요 예.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거예요 그렇죠 자 해놓고 오케이 OK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페이지 셋업에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지우고 한번 보죠. 일단, 음, 글씨 한번 써볼까요? 쓰면 어떻습니까? 한번 찍어보자. 드롱컨트롤엔터드롱 한번 뜨면 이거 두 개밖에 안 뜨죠. 그죠 그리고 치수 담기 한 해보죠. 필수 유형이 어떻습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가 안 뜨죠? 아이고, 이거는 아마 써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 위에서 써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왜 일, 일이 두개 있죠? 아까 저기다 써놨어 그런 것 같아요. 툴의 스탠다드에서 여기 스타일에서, 여기 디멘션, 여기서 어 있네요. 배류 포맷 있죠? 메인베류, 네임, 여기다 써놨어 아, 여기 써서 안그런거기뭐 하여튼 어딘가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게 있고요 팔러는 쓰도 어떻습니까 요런식으로 표현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것만 딱딱 골라놓고 쓰면 편리하겠죠 굳이 여러번 지저분하게 쓰지 말고요 그리고 어, 3도 있죠 요런식으로 3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3이 위로 가싶으면돼아 그러면 아, 정말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 본사이즈에서 여기 2.5 쓰고 3 쓰고 3.5 쓰고 이렇게 한 칸씩 밀려 쓰시면 되죠 이 그렇죠? 순서 바꾼 거 없으니까 갑자기 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씩 없이 이게 모니터 보고 욱하는 놈은 저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앞에 청중이 한 천명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는데도 그렇죠? 성제를 죽여야 되는데 성제를 못 죽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리 하시고 이 스탠다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찾아보시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훌륭한 도면이 나오겠죠. 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어, 다른, NX나, 뭐, 그죠 뭐, 인벤트 서시는 분들은, 아, 거기에서는 이런 포맷이 있고,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데, 카티아에서는 왜안 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죠 프로그램마다 틀린 거죠. 그쵸? 프로그램마다, 이런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렇죠? 프레임 탓하지 마시고 프레임에 어떤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맞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도면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끔 옵션들을 많이 그렇죠? 여기서는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만 스탠다드를 많이 수정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는 스탠다드 어드미니스트레이트에서 만든 거는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여기에 저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에, 여기에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여기에 저장된 거를 일반 모드에서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ctrl-c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ctrl-v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반 모드죠 자 파일류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여기서도 sjs yes, yes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도면 치죠 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지수 기입해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탠드하드 수정했으니까 항상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